링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늦은 저녁에 학교에 갈 거예요. 학교에, 갈 거예요. 학교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오줌에 바지를 찢어버릴 것 같아. 내가 이 시간에 왜 학교를 가야 되는 건데? 학교에 우리가 초콜렛을 두고 왔잖아. 마트에서 사먹으면 되잖아. 어? 마트가 어되나 아니 초콜렛을 두고 왔잖아. 그 초콜렛 다음 날 우리 선배한테 주기로 했잖아. 선배한테? 응응. 그럼 응. 어, 사서 어? 다시 주면 되잖아. 무섭게 돼. 지금 외가애들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만든 초콜렛은 안 돼. 그래. <웃음> 아, 직접 만든 것보다 로얄페레비 로쉐가 더 맛있거든. <웃음> 어쨌든 애들아 오늘 학교에 등교하자. 댕댕아. <웃음> 자는데 얘. 야너 학교 가야지. 야 이상한 애네. 지금. 지금 잘 시간이라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어쨌든 얘들아 가자 이러면~~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뭐야 댕댕이? 댕댕이가 얀데레가 됐는데? 댕댕이 왜 <웃음> 얀데레 됐어 뭐? <웃음> 어? 이게 그치, 아닌데? 그 어, 어떤 선배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는거야 지금 네가 함 리아 선배한테 초콜릿을 줄려해 <웃음> 오, 리아 선배는 그걸 또 받았어? 어쩔 수 없지. 가질수 없다면 영원히 나이 곁에 두겠어. 오, 넌 누군데 내 앞을 가로 막는 거야! 아, <웃음> 이정사정 봐주지 않아. 저 녀석 진짜 양전해야 어? 뒤에 있는 거야? 무서워. 리아 센파이. 샌빠이. 리아 센파이의 향기가 <웃음> 나. 용섭소리들 용숲소리이대로좀 가만 안할것같아 리아 센파이 아이 여이소 어디로 가야 돼? 스터디방 어디있어 가운데 가운데 아, 아, 아, 아, 아. 어디야? 가운데? 가운데 여기인가 여기 나가는.. 앞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 어! 어! 어! 아아! 아! 아니 안 돼! 익숙한 향기가 나는 거지? 아 미안해 미안어 미안해 미니해 미안해 미안해 리아해 미안해 아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아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이해미 리아 선배가 죽었어 너 때문에 <웃음> 너 때문에 리아 선배가 죽었어 어. 나 열쇠가 없어 나 열쇠가 없어 너가 선배를 건들지 않았다면 선배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거야 그렇지 담미유? <웃음> <웃음> <웃음> 나안 건드렸어 나 저렇게 그렇게저렇레 그래. <웃음> 못생기네 싫어해 얀데레야 담미유가 너무 이쁜 탓이야 <웃음> <웃음> 나보다 이이허 <예뻐? 웃음> <웃음> 너는 살았나봐 살았데 나는 오오 어랑천 어. 어. 있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 이거 아 아, 죽었잖아. 었잖아죽었잖이 죽었잖아. 아, 죽었잖아. 이죽었 이거 이거 죽었잖아. 아, 이 이거 죽 이거 죽었잖아. 이이이아 큰발머리아큰발머리 죽였어! 너는 왜 구경하고 있어? 살려내 그렇게 만만해! 살려발머리네오이 머린데! 아 어, 갔다 괜찮아요 리아 선배! 이게마지막이아에니까데 시간이 지나버렸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나를 함께니까 오. 끝났다! 구독. Re-, 어! 어! 밤요가 안 되네?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매비야. 난난 우리 선배한테 고백해야 돼. 그럼 고백하러 가 <목소리>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맞아. 내 선배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목소리> 내 선배는 너희 생명 다야. 나는 옛날부터 역할을 꿈꿨지. <목소리> 부남저세 명과 행복하게 넘부러 빌 거야. 몸이 너무 커 주녀숙. 그래 리아만 좋아해. 리아 제일 잘생겼으니까. 아 무서워. 여이가 있는 곳을 피해. 빨리 일로 가야 돼. 아아뭔 소리야. 아다 <웃음> <오오. 웃음> <미야상 웃음> 아, 리아 죽었어? 죽었네? 오케이. 자. 어, 이근처인 있냐? 멈춰. w h e r o u h i d n g 음. 요맨이를 만나지 못해서 많이 슬퍼. 여맨이는 너 싫어해! 여맨이가 있는 곳을 발켜 절도 아 죽이지 않는 어, 무서워 어? 그냥 지나가네? 아 내가 근데 바람도 핀 것도 아닌데 왜 나도 뭐라 해? 왜냐고? 난 말... 아까도 말했지만 세 명의 남자를 모두 갚겠어 그럼 여맨이 있는 곳 알려주면 나만 살려주는 거야? 그래 가. 여맨이 사망의 2번 안돼서도 <웃음> 못 가네. 조용히. 여매니는 나를 봤나? 여매니는 나를 봤나? <웃음> 여매니는 나를 마주친 적이 있나? 없어. 왜 없어? 여매니는 나를 마주친 적이 없나? <웃음> <웃음> 여맨 누누 나를 만날 생각이 없나? 야! <웃음> <여메는 웃음> <여메는 웃음> 나한테 고 <찔리고> 싶지 않나? <웃음> <웃음> <웃음> 어, 무슨 일이야 어나 칼에 찔어 칼에 찔어들이다 도망가도 은못는꼭 <웃음> <웃음> 내가 데리고 간다. <웃음> 야, 제이야 <쟤, 쟤, 웃음> 야, 제이야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 우리 칼 가지고 캐시나 칭칭 나눠 할래? <웃음> 이건 뭐야? 냠냠냠냠냠냠. <웃음> <웃음> 야, <웃음> 먹고 있어. <나랑> <웃음> <왜>? <웃음> <웃음> 나. 나고 가는 거야. 잘 있어. 어, 설마 못생 기대를 가, 못 어울려주겠다. 어우, 잘 있어! 아, 네! <웃음> 에잇! 아, 아 잠시만. 댕댕이 도망갔네. 에, 끝났다! 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얀데레가 해봤는데, 아, 무서워 죽을 뻔했어. 아, 마지막에 너무 소름이야! <웃음>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삐. 안녕.